지난번에 기라티나 가을의 스페셜 디스크를 얻기 위해 포켓몬 극장판을 제가 직접 봤었는데요 웬걸 아주 초스피드로 품절 나서 저한테 쓸모도 없는 레지 기가스만 얻었다고요 그래서 짜잔! 번기로 사버렸어요 이거 이거 내가 진짜 눈앞에서 놓친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참을 수가 없었어 오늘 포켓몬의 신이라고 불리는 기라티나 만나러 가봅시다 자, 요건데. 아. 한번 까 볼게요. 이게 네발 달린 게오리진 폼인가 그러고 날개 형타가 뭐였지? 이게 뭐 스카이 폼인가? 자, 자, 자, 자, 자. 가 봅시다. 일단 첫판 한번 해볼 건데. 아, 뭐가 없네? 아니야. 또 오늘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바로 오성뜰 수도 있었다 불기둥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 리 어림없는 볼엘레이드도나빼도이 아, 감각 오랜만이야. 오! 아어 감각이 좀 떨어졌나 본데 야, 300%가 안 되네 아까 오전에 오오오오오 어 뭔데? 렉포 뜨냐? 아, 아, 아니야, 여기서 엑스트라 배틀 뜰 수도 있어 왜 저것만 눈이 없지? 오케이 캐러로드가 물로 녹여버렸었구나 아, 되게 시끄럽네 아. 초장! 야, 한이 많이 가지고 봤더니 휴지 아닙니까? 하물에적시면 <웃음> 젖어가지고 그냥 풀어지는 거 휴지 아니에요? 누구세요? 저는 태초마을에서 지울 얘기입니다. 태초마을? 네. 아니 그냥 태초마을로 가세요 그냥 실제로 아니 오늘 제가 여기 온게 제가 모시고 있는 형님이 있습니다 네 꿍팁이 형님이라고 아세요? 아 꿍팁이 형님이요? 네. 아니 너무 잘 알죠 네, 그 형님하고 저 의영재예요 의형제어 근데 좀잘 닮으신 거 같은데 네 제가 또 많이 따라갑니다 존경하는 아? 사람 따라하는 거 어떤 일로 오셨어요? 네, 제가 오박사님이 운영하시는 거 몰라요 여기? 아오박사님이 네. 계셨어 요 이것도? 처음 알았네? 이거 님이 지은 거요 아 진짜? 막, 오박사님 연구소예요 여기 <웃음> 그러면 <웃음> 막, 막, 막 전설의 포켓 뭐막고막 막 쏟아지고 그런 거? 쏟아지죠! 오, 거기 또오박사님 얼마나 많이 지금 수분을 얼마나 마이 하시는데 오 그래서 좀 얻으셨나? 참나 아 이거 있으세요? 요번 한정판 스페셜 디스크 어? 어? 어 아, 뭐야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야? 어, 이거 왜 나와? 뭐, 도양이야! 기본 도양이야! 이게 써봤어요? 어한번 써봤어요. 카드 되게... 약한 친구예요. 약 카드 약한 친구. 아약해요 이거? 그럼 지금 자리고 와세요 유재씨 두루마리 씨. 당신 두루 자씨라 아, 아, 아, 아, 잠깐만, 태초마을 뭐 지우? 지우 레기요. 지우 레기? 그래. 대결을 신청한다. <웃음> 당신 지우 레기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쓰레기로 만들어 주겠어. 오성 <웃음> 한번 누가 먼저 뽑는다 한번 대결해 볼까요? 그래요. 이거 그러면 이기면 이거. 딱밤으로 그냥 여기 정수리 맞아 버리게 아 딱밤으로? 간장 놀이 찍게 어때요? 아니 그냥 전재산 걸어 아. <웃음> 먼저 뽑는 사람이 딱밤으로 간장 놀이 찍어버리게 어때요? 오케이, 오케이. 그냥 부셔버리겠습니다 이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와 들어와 렛붙어! 내붙자야보총하 <웃음> 어떡해! 제가 깨타겠습니다 아, 그렇지. 오늘 이거 기라트나 운이 좀 좋다 했어, 어째 아, 불안하죠? 불안하죠? 슬슬. 그,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외쳐봅니다. 라이프다! 아, 아 300% 까비. 아니야, 이러면 엑스타 배틀 한번 노려볼 수 있어. 진심을 다하는 겁니다. 맞다. 전 가오레. 가을에... 어, 어, 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 자랑복도 이 성공자 오거든요. 시라티나요 갈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코자 데리고 와줘. 그렇지. 자, 깨부수고 돌아가서 레코자 만나러 갑니다. 잉? 자, 나옵니다. 보세요. 이제 레코자가 딱 등장을. 갑니다. 갑니다. 아, 이게 아무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자요! 나온다. 나온다. 그렇지! 나와라! 뭐야? 호잇! 호잇! 호잇! 호잇!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뭐. 쌍카츠 뭐야, 이거? 뭐, 진짜 패초 마을이네? <웃음> 아니, 누가 품 피카츄 풀어놨어, 여다가. 적기가 왔습니다. 킹기 왔습니다. 아, 방어 캡슐라가 안 나오는데 그친구안 오는... 오! 오! 오! 아, 일단 좀 미리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갑니다. 레코자 야무지게 먹어야지. 여기 안 나오거든요. 여기저 친구가 하트레이너기 <웃음> 때문에 짜자자자! 레코자상 오세요. 잠깐! 그렇지! 게타임! 차자자자자자! 찻! 찻! 꺼져! 아유, 긴장하지 마세요. <웃음> 이게 메인이 아니야, 사실. 고자요. 나오나? 오! 떴다! 뽀뽀뽀뽀이! 아, 아무나 나는게 아, 아니지. 그래요. 이제 나올 때가 됐긴 했거든. 아 오늘 이게 기아트나참 운이 좋네. 아, 이 기운이 좋아. 역시. 아, 근데 또 돈이 없네. 아.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아니, 왜 자막만! 의자목만... 아니, 왜 인식이 안 돼! <웃음> 아, 아휴.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페어리, 페어리. 어, 그렇지. 너가 나올 때가 됐다. 페어리니까 물포게몬. 짜잔! 이거 왜 인식이 안 돼? <웃음> 인제 인식이... 어, 그렇지. 어. 어. 어.. 아, 왜 또! 제발, 그러지 마! 아니! 야,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야 그렇지, 그렇지. 어, 자, 따라 키워. 그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 캐노크로오 급소 맞춰서 아, 약간 어 잠깐만 시계 초가 지났어 오 어, 말도 안 되고 안 잡히지요 그거 안 잡히지요 여기서 마스터볼이 떠준다면 무슨 돌오무와무 돌이야 응오오오 마스터 볼 파워? 진짜 시기가 왔는데? 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와 아 잠깐 마스터 볼이 따는데왜 얘네들이 나와? 잠깐! 이게 말이 되냐고! 와! 첫 마스터 볼인데! 엑스트라 리트 나오고 레커자 나오고 마스터 볼로 다시 할것 같아요. 오! 아! 이번엔 제발 레커저 아, 오케이! 나왔다. 레코자. 이번에 끝내자. 아니, 이거 레코자 뽑았어야 되는데 2시간 돼 가지고 레코자가 안 나왔어요. 아, 아, 이게 이러면 못 잡겠는데요? 와, 저번에도 레코자가 저애 먹이더니 오늘도 레코자가. 잡아도 다나더라고 게임하는 거다 너무 가만히 치고 나. 슈퍼볼 가자. 집 가자. 둥. 어? 오, 보안 오, 찬스! 와, 지나보다 왔다, 와, 왔다, 지나보다 왔다. 지나보다. 왔다, 왔다. 아. 지쳤습니다 아, <웃음> 진짜, 진짜. 원래. 우저히 못 보겠다. 아니. 안 나와, 안 나와. 말이 안 되는데요? 솔직히, 한, 여기 레코자 떠 있어가지고, 한세번 하고 그냥 뽑고 갈줄 알았는데, 지금 몇 시간째야? 벌써 한 3시간 넘게 탔어요. 저 여기 지금 7시간째 <웃음> 손이 안봐 가지고 못하겠어요 지금 지금 물티슈 돼 버렸어요, 저. 저전 휴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약속을 하고 다시 대결을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아예 오늘은 무승부로 어, 하고 다음번에 진짜 제대로 배틀 한번 떠 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채비 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진짜 목 부셔 버리겠어요, 휴지 씨. 안녕